안녕하세요 에너지언니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 복찜입니다 복찜은 예전에 제가 한번 영상을 찍은 적이 있죠 어, 그 영상이 궁금하신 분은 상단에 아이 모양을 클릭해 주세요 어, 그래도 제가 복찜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드리자면 복찜은 기존에 끓여서 조리 하는 프렌치 차이즈의 찐과는 달리 아시죠? 불로 확 쐬는 거야 직화기를 이용해 가지고 불맛을 제대로 살린 찜닭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복짐에서 새로운 신제품 메뉴가 나왔대요 어, 찜닭집에서 치과 볶음 닭갈비 닭갈비가 출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닭갈비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요즘에 국모자로 만든 떡볶이 되게 프랜차이즈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복짐에서도 나왔대요 투움바 분무자 떡볶이 그리고 사이드로는 여기 치킨 텐더. 치킨 텐더는 제가 포장해 오면서 너무 배고파서 다섯 개인데 하나 먹었어요. <웃음> 그리고 이번에 요교에서 11월달에 복지민 행사를 한대요 이벤트를 한대요 무려 5천 원이나 할인해 준다고 하니. 요것도 여러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복짐 방위점에서 포장을 해왔고요 어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두째 주? 넷째 주인가? 격주로 토요일 날좀 휴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제가 이번에 이거 포장을 하러 갔을 때도 너무 바쁘신 거야 그만큼 복짐의 인기가 되게 대단한 것 같은데 어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메이 너무 궁금해요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나예 여태껏 녹화 안 누르고 했었잖아요 여러분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떡볶이 냄새도 아분맛 떡볶이 냄새도 너무너무 좋아 제가 예전에 목찜을 한번 먹었었잖아요 그때는 찜떡이었지만 근데 그때 투움바 눈꽃이 찜떡이었으니까 크림향이 되게 강할 줄 알았는데 불맛이 정말 제대로 샀았었거든요 요번에 닭갈비도 전 진짜 기대가 돼요 어. 양이 엄청 부짐해 거기다 내용물도 엄청 실하고 우선은 찐밥부터요 음. 파채에다가 닭을 이렇게 해 가지고 와 여러분 와. 후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게 입에 들어가자마자 분량이싹 퍼지는 게 어 그리고 이게 매콤해요 불 맛에다 매콤에다가 거기다 달 파스텔 그 약간 달달하면서 알싸한까지음 기존에 우리가 먹던 그 닭갈비랑은 차원이 다른 것 같아 복찜 음. 사이드 메뉴 중에 이게 분모자 떡볶이도 있지만 그 넓적 떡볶이도 있었잖아요 제가 지난번 먹었던 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이 떡볶이 면도 넓적한 것도 들어가 있어요 음. 음. 음, 진짜 매콤하고 달달한데 이 불맛이 와 너무 환상이다, 응? 음? 너무너무 맛있어. 진, 그리고 양념이 되게 진해, 진해. 음, 음. 당근, 고구마까 음, 구마 고마, 고마. 와. 너무 맛 맛있... 진짜 말로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닭다리살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엄청 부드러워요. 어. 아 그리고 매콤해가지고 느끼한 맛이 1도 없네. 이렇게 복찜을 음? 한번 드셔보신 분들은 단거못세요불 맛이 엄청 좋아서. 어, 너무 맛있어. 달달하면 더 해줘. 양배추. 음. 음. 여기에 저 이것도 한번 진짜 먹었어요. 찐닭 내 맛있는 거 알잖아. 복찜의그닭 요리는 원래 맛있는 건줄 알아서 이 새로운 신제품 닭갈비가 나왔을 때도 맛있을 줄 알았어요. 저 근데 이거 너무 너무 기대돼요. 이거 분모자 떡볶이. 이 분모자 떡볶이가 분모자가 잘못 먹으면 잘못 먹으면 조리를 잘 못하면 겉에 양념만 잘 발려져 있고 속까지 양념이 안 배울 수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니까 분모자도 들어있고 넙적당면도 들어있고 넙적당면 같은 것도 들어있고요 파스타면도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소세지도 들어있어요 음. 어, 이게 안에 들어가는 게 많아 가지고 골라 먹을 수 있는 재미가 있네 면도 되게 다양하고 이런 거 먹을 때 다양한 면이 들어가면 씹는 식감이 달라서 먹는 재미가 두 배가 되거든요 근데 이건 딱 그러, 그런 것 같아요 응. 우선은 분모자부터 분모자 엄청 쫀득쫀득해 이게 분모자가 진짜 잘안 불리고 조리를 잘못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딱딱하고 그러는데 엄청 쫄깃쫄깃해요. 제가 이거 포장해서 요번에 오늘 차, 오는 길에 차가 막혀서 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도 굳는 거 없이 엄청 쫄깃쫄깃해요. 응. 그리고 소스가 대박이야. 소스가 매콤하고 달달해서 느끼한 맛이 전혀 없어요. 소세지. 소스랑 같이 한번 소세지. 응? 여기는 떡볶이에서도 불맛이 나요. 분모자 어. 떡볶이인데, 소스에서도 불맛이 나. 이 매콤한 면 비밀. 음. 쫄깃쫄깃한 거 느껴지시나요? 우리 맛마 지금 먹고 싶은데, 어, 계속 보고 있어. 엄마 조금 줘도 될까요? 엄마, 좀 갖고 와. 분모자도 음. 맛있는데, 얘도 별미거든요? 음. 그리고 파스타면까지 들어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 분모자 떡볶이에는 여기 분모자도 들어있고 파스타 면이 이렇게 들어있고 그리고 넙적떡볶이도 이렇게 들어가있고 소세지도 이렇게 들어가있어요 진짜 다양해가지고 먹는 재미가 있어 골라먹는 재미가 있어 이 사이드메뉴인데 사이드메뉴가 이렇 맛있어도 되는 건가? 여기 떡볶이집 에 해도 된다니깐요 소스가 아, 진짜 소스까지 너무 완벽해. 여기에 파스타면이 들어가 있어서 진짜 투움바 파스타 먹은것 같아. 진짜 매콤한 투움바 파스타. 떡볶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장나이 맛있어. <웃음> 파스타면. 음! 진짜 우리 그 프렌 투움바 파스타로 유명한 프랜차이즈잖아요. 있그 패밀리 레스토랑 거기서 먹는 투움바 파스타보다 더 맛있어. 분모자 내 사랑 분모자 속에까지 양념 배었어가지고 진짜 맛있어 깔끔하고 진짜 매콤하고 불맛도 강하고 이렇게 계란찜 우마 음 음! 와, 요게 또 장난 아니거든. 네, 이렇게. 음. 고기를 붓는 거지 말고. 밥하고 어, 남아요. 음. 드셔봐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웃음> 아니지, 야채 소스가 배어있어가지고, 진짜. 하기로 이렇게 싸가지고 불맛을 낸 거군요. 너무 잘 어울려, 너무 맛있어, 너무 부드러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찜은 진짜 불맛을 정말 불맛 좋아하시는 분들이 드시면은 최고 최고 최고. 이게 직화로 썰었을 때그 불맛은 다른 브랜드에서 제가 느껴보지 못한 브랜드, 그 불맛이에요. 그리고 닭다리살을 사용하세요 닭다리살을 사용해서 진짜 부드럽고요 거기다가 저는 닭도 맛있지만 이 사이드 메뉴가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사이드 메뉴가 어떠냐면 여기 분모자 떡볶인데도 이 불구하고 분모자 있지 그다 음넙적떡 있지 거기다 파스타면 있지 거기다가 소세지 있지 거기다 얘도 불맛이 나 그리고 매콤하고 느끼하지가 않아 어 정말 맛있었고요 그 얘는 말이 뭐해 달달하지 매콤하지 아, 얘는 이거 이따 다 먹고 다 김치 송송 넣고 참기름 넣고 뭐냐, 김가루 쏙 넣고 밥 볶아 먹으면 대박일 것 같아요. 사이드 메뉴. 얘는 소스를 주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요런 그 복찜에 있는 찜닭이나 닭갈비나 요런 사이드 떡볶이에 대한 이소스들 너무 맛있기 때문에 여기 뜨셔, 찍어 드시는 게 그게 바로 베스트인 것 같아요. 여러 진짜 오늘 너무너무 잘 먹었어요. 저보다는 엄마가 지금 먹고 싶어서 계속 오마블만 얘를 째려 보고 계시는데 얼른 드려야 될것 같아요. <웃음>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어. 아까 못 봤는데 매출랄도 있어요. 여기. 부모다 떠볼게.